지석진, 오늘 부친상. 두대 생방 김신영, 김현철 투입. 지석진이 부친상을 당해 부득이하게 라디오 생방송에 불참한다. MBC 관계자는 21일 뉴스일에 지석진 씨 부친상 관계로 이날 MBC FM4U 2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는 DJ 김신영과 김현철이 대신 진행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석진은 부친상 비보를 접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2시의 데이트 이분은 정우의 희망곡 DJ 김신영이 이분은 오후에 발견 DJ 김현철이 각각 진행을 맡게 됐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됐으며 아리는 오는 23일 오전이다.